僕間違えたな俺が究極の技だ行く 안녕하세요 타이거이입니다 4.3 업데이트 이후 그래픽이 패치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공지에는 어 공식적으로 어떤 패치가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고화질로 이제 해상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만 나왔는데요. 그 해상도가 풀린 이후 이제 여러분들도 가로로 랜드스케이트 모드로 드래곤볼 레전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이 드래곤볼 레전드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 제어라는 이 앱을 받으시면 되는데요. 일단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다가 바로 화면 쓰면은 네 화면 회전 이런 게 나오는데요. 눌러보면은 네, 위에 유료 어플 말고 바로 밑에 제가 미리 설치했던 애플리케이션이 보이죠. 여러분들 이거를 설치하시면은 바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.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드래곤볼 레전드 실행하면은, 뭐 저는 지금 태블릿이어서 이렇게 조금 더 넓은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.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이제 실행을 한다면은 조금 더 좁은 비율로 나오겠죠. 네, 일반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어, 드래곤볼 레전드 화면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행을 했냐. 화면 홈으로 나간 다음에. 화면 제어를 누릅니다 그 후에 서비스 시작을 누르고 이제 화면 제어를 눌러준 다음 에 가로 모드가 있습니다 랜드 스캔 모드인데요 이걸 눌러주면은 강제로 이제 화면이 바뀐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된 후에 다시 레전즈로 진입을 해주면 레전즈가 강제로 가로로 바뀌어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? 굉장히 쉽지 않나요? 죄송하게도 제가 아이폰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루트를 통해서 가로로 이미 실행이 가능했었는데 안드로이드는 이번에 4.3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으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가로로 길고 그 다음에 눌러야 되는 앱들의 어그 이제 아치들 있잖아요 아치 아이콘들이 작아져서 오히려 컨트롤 하면 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리플레이를 즐기실 때더큰 화면으로 박진감 넘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드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어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팅이 계속되고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게임 하시길 바라요 왜 안돼 자 그러면은 하는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빠, 안녕